안녕하세요. 소리 BFF, 소리의 뷰잇, 패션, 피트니스, 뷰페피 소리입니다. 아, 아직 저의 채널을 구독을 안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가을이 다가온 만큼 서울 스토어에서 골라본 저 소리와 그리고 저의 대표님의 코디네이트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제품들은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에 링크가 있는데요. 가격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번 코디네이트의 테마는 가을 메쉬입니다. 발표합니다. 가을의 일상복을 저희 대표님과 제가 코디네이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착장에. 뭐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위에 보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맘에 드시는 이 착장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느낌있게 옷을 입고 있는 저소리와 그리고 남성이고 이제 반백이 되신 저의 대표님과의 코디네이트 대결을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품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코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1번 착장과 2번 착장을 이렇게 준비해 두었는데 누가 대표님이고 누가 저의 스타일링인지 알수 없어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착장은 짜잔! 이렇게 위아래 제품입니다 약간 스웨터 느낌의 오프숄더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의에 하의를 좀 가을가을한 가을 일상복이기 때문에 가을가을한 느낌의 이 스커트를 매치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서울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옷들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위에 티셔츠도 이번에 주문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느 방송에 촬영을 해서 최근에 그 촬영이 끝났는데 그때 열심히 서울스토어에서 구입한 옷들을 되게 많이 입어보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꼭꼭 잊지 말고 챙겨 봐주셔야 돼요 일단 이 제품의 이름은 던스트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요나 숄더 슬립 스웨터예요 오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제품이 되게 귀엽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이렇게 노랑색 개나리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일반 스웨터랑은 조금 더 다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프 숄더 로 가을지만 약간 따뜻하면서도 약간의 이런 시원함 주는 옷인 것 같네요. 근데. 되게 소재도 부드럽고 좋아요. 이 하이 치마는 뭐 제가 정말 시도해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치마예요. 뭐 마치 좀 아이돌들이 정말 입어야 어울릴 것 같은. 타게토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그리고 연인들이꽤 많이 입으셨다네요오 너무 예쁘다 위에 똑같은 체크로 이렇게 맞춤해서 입을, 입을 수 있나봐요 이렇게 반만 테니스 스커트 느낌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그냥 민자 스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반으로 되어 있어고 입으면은 약간 과일 느낌이 나면서 조금 단아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낼수 있는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토제도 음. 그렇게 얇지도 엄청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도 조금 얇은 것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있는 느낌의 스커트인데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매치해서 직접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구두 약간 스닝백으로 되어있는 가을 느낌의 색상의 구두인데 색깔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이것도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또 제가 사뿐에서 <웃음> 지난번 서울스토어에서도 사뿐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사뿐에서 이렇게 가을용 스닝백을구매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매치해서 입어볼게요 네, 어, 입어보니까 오, 되게 색깔부터 가을 가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긴 소매 옷을 입, 입으니까 확실히 약간 가을 느낌이 나는데 이 슬링백이랑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노란색으로 이 포인트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딱 만졌던 것처럼 상의가 소재가 엄청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그리고 옆에 이게 느낌이 여기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되게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한거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제 링크를 보시면은 저의 할인코드도 입력을 해놓을 테니까 어, 친구 할인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분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게 1번 코디였고요 그럼 다음 코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음 의상은 하나만 딱두 가지 1번과 2번을 두고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스토어에서 주문한 옷들이 진짜 다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방송에 제가 오늘 방송에 입고 나오니까 꼭, 꼭 봐주시고 착샷을 지금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연 베이지 바지가 유행이잖아요 지금 치마를 입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바지를 매치해서 입어볼 건데 여기 있는 이 폴로셔츠가 되게 저렴해가지고이 주황색을 하나 더 샀거든요 연습할 때 입기도 좋을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치마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위에는 스포티하게 입고 밑에는 이렇게 조금 단정한 치마 기억받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고 제가 이번에 입을 것 이렇게 위에 상의와 노란색 상의와 바지와 그리고 반팔이니까 간절기에는 가디건이 필수적 그래서 이 가디건입니다 네, 이 바지는 딘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보이프렌드 커튼 팬츠예요 남자친구 룩 남친룩을 입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요즘 이렇게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팬츠와 얘는 조금 발랄하게 노란색의 티셔츠인데 이거는 푸르 오브 더 룸의 제품입니다 어, 와펜폴로 티셔츠 옐로우인데 이거랑 이 주황색 티셔츠가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 너무너무 이 브랜드의 취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되게 좋은 기획을 하고 있는데 16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강제 노동 및 징계, 환경 및 안전 등등을 심사하여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개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가디건은 되게 얇고 부들부들하고 이것도 똑같이 소재가 굉장히 좋은데 니텔리 브랜드 의 베이직 실크 가디건이에요. 청록색 청록색 가디건은 진짜 처음 이거든요 이 가디건이 실크 원사를 사용한 16 게이지의 얇은 두께올 오리사시 기법을 사용한 가디건이에요 고급 소재 실크를 사용하여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색과 부드러운 터치감이 특징입니다 오 확실히 그래요? 툭 떨어지는 핏으로 나오고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가볍고 소재가 조금 딱 느껴지는 가디건 그럼 제가 이세개의 매치를 하고 어, 일단 바지가 너무너무 편하고, 보이프렌드 팬츠라고 했는데, 오, 남자친구들 굉장히 편한 바지를 입고 다니네요. 오, 너무 편하고, 약간 이 바지를 입으니까 제가 엄청 스타일리쉬한 느낌이에요. 살짝 허리가 커가지고, 이 벨트는 제가 지난번 서울 스토어 하울 때 주문을 했었던 벨트인데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노란색으로, 같이 매칭을 하니까 되게 좀더 발랄해 보이고 건강한 느낌의 이미지가 들지 않나요? 그래서 되게 너무 귀엽고 상큼해진 느낌인데,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록색에, 아, 실크 가디건을, 이렇게, 초등학교, 영국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패션? 음, 되게 멋스러운 느낌이죠? 어, 되게 소재가 진짜 부드럽더라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는 이 폴로 셔츠에, 위에,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 로고. 로고가 너무 귀엽고, 사실 이 팬츠랑 이 위에 셔츠도 제가 방송에서 뜻깊은 날 입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꼭 기억해서 찾아봐주세요. 어, 근데 바지도 너무 편하고, 길이도 저한테 딱 맞고, 이 바지만 입고 다닐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바지입니다. 자 이렇게 2번 코디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번 착장과 2번 착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가을 일상복 스타일링 코디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바로 위에 있는 투표로 얼른 투표를 해주세요. 결과는, 지금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남성이고, 이제 반백살이 되신 저희 대표님이. 아직 안 됐어. 아직 아,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곧반백살이 되시는, 반백0 0살이 되시는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코디네이트한 착장이었고 또 하나는 저 소리가 약간 느낌있게 어, 만들어봤던 착장이었는데 정말 저 소리와 대표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이 룩은 가을 의상복에 있기에 가을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상이 있다면 교표에 여러분들도 꼭꼭 참고해주세요 정말 대표님과 저의 대결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설 스토어에서 제공해 주신 이 의상들은 어,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에 제품들의 링크를 넣어 줄 테니까 할인코드도 입력하셔서 여러분들도 할인받고 예쁘게 가을 의상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소리가 이런 영상 했으면 좋겠다 이런 뷰티 이런 패션 이런 운동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적어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서 다음 영상 때 만들어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누가 이겼을까요? 여자와 남자의 대결 이 저도 약간 정신